다음은 턱끝 재수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, 턱끝 재수술 하게 되는 많은 사례들을 한번 모아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수술에도 변화폭이 작은 경우입니다 어, 턱끝 수술은 턱끝 뼈를 움직여서 효과를 보는 수술인데요 만약에 그런 변화의 폭이 작다고 하면 그 뼈의 움직이는 양에 뭔가 부족하다 이를테면 턱끝 전진을 충분히 해야 되는데 충분히 못해서 무턱 이 개선이 덜될 수도 있고 턱 끝을 어, 튀어나온 턱을 뒤를 집어넣는데 뭐 거의 안들어간 것 같다고 하면 후퇴양이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고 이런 경우에는 수술의 양을 조금 더 늘려서 다시 해보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는데요 이때 단 어, 이미 충분하게 뼈가 움직였는데도 효과가 적당쓰면 그건 사실은 연부조직의 반응의 한계 때문에 온 부분이기 때문에 재수술로도 효과를 못볼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판단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수술 한쪽으로 삐뚤어졌구나특크 모양이 이상할 경우입니다. 턱크 수술도 수술의에 뼈를 움직이면서 고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가운데 중간 부분을 잘 맞추지 못할 경우에 수술의 비대칭이 잘볼수 있습니다. 특히나. 턱끝이 얼굴의 비대칭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게 보이는 요소 그리고 가장 잘 드러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턱끝의 뼈가 한쪽이라도 조금이라도 이상하게 고정이 되면 어, 비대칭이 오히려 더 보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비대칭이 보인다고 치면 그리고 그것이 턱끝의 뼈의 고정이 가운데 있지 않고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져 생긴 문제라는 게 확실하면 다시 가운데로 옮겨서 고정을 하는 걸로 대칭성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세번째로 턱끝이 너무 두드러진 경우인데요. 턱끝 뼈를 뒤로 집어넣는 수술을 받았을 때 후퇴했을 때 턱끝이 뒤로 들어가는 양은 사실은 굉장히 좀 제한적인 효과가 있습니다. 왜냐하면 턱끝에는 굉장히 연부조직이 두껍기 때문에 뼈를 뒤로 집어넣었을 때 턱끝에 연부조직이 딸려가는 양이 제한적이거든요. 그래서 만약에 수술을 충분히 뒤로 했는데도 턱끝이 여전히 어, 주걱턱 아기알멍 턱 끝처럼 나아 보인다. 이러면은 이건 어, 턱끝 뼈를 뒤로 집어넣는 걸로 효과를 보는 부분이 매우 제한적이어서 어, 턱 전체를 뒤로 집어넣는 양악수술 같은 거를 고려해 봐야 하겠고요. 턱의 길이가 덜 짧아진 경우인데요. 턱 끝은 연부조직이 굉장히 두껍기 때문에 뼈가 움직일 때턱 끝의 변화량이 뼈의 움직인양 축소량에 비해서는 어, 좀 적은 게 일반적입니다. 특히나 줄이는 경우나 후퇴하는 경우에서 더 그렇고요. 반대로 늘리는 경우나 전진하는 경우에서는 훨씬 좀더 반응을 잘하는 편입니다 어, 신경선의 그 아래 부분과 턱 끝간의 길이에 여유가 좀 있다고 하면 다시 한번 어, 축소술을 시행해 보는 거를 고려해 볼수 있는데 이미 충분히 많이 잘라서 그 여유가 별로 없을 때는 이건 턱끝 수술로 효과를 못볼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턱끝 수술 효과를 못볼 경우에는 이 역시도 양악 수술로 얼굴의 길이를 줄이는 부분이 가능한지를 한번 고려해 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수술에도 턱 끝이 넓은 경우인데요. 보통 턱 끝이 이렇게 각져서 보이는 경우 이걸 마징가제트 턱이라고도 혹시 부르, 흔히 부르기도 하는데요. 이런 경우에는 어, 티절골같이턱 끝의 뼈를 중간을 없애고 턱 끝뼈를 모으는 수술로 갸름하게 만드는 모양을 어느정도 만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. 여태까지 이런 안면중각제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. 사실 안면윤곽 재수술은 첫 수술에 비해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도 많고 효과가 제한된 부분도 많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이런 사태까지 오지 않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수술을 할때 적절하게 진단을 하고 적절한 수술을 고르고 수술하는 내용을 굉장히 정확하게 시행을 해서 안면윤곽 재수술을 하는 상황까지 오지 않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보겠고요 그 과정에 있어서 특히나 과절제한 경우에는 제술도 효과를 보기 어렵기 때문에 수술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나 수술을 하는 사람 모두 수술의 양을, 뼈의 절제량을 너무 많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